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비밀의 여자에서 주에라를 보고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에라가 워낙 못돼서 그녀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주에라 말고도 많은 악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작품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못된 악당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남유진의 아빠 남현석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남현석이 왜주애라만큼 최악의 악당인지 말씀드려봅니다 남유진의 할아버지 남만중은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손자인 남유진은 쓰레기죠 물론 쓰레기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 기에 악당으로 큰 것도 있지만 아버지 남현석에게도 악당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남현석의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좋은 경영인으로 보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아버지 남만중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는 최악의 패륜아입니다 인물 소개로만 보면 남현석은 주에라보다 더 최악의 쓰레기로 설정되어 있네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비밀이 밝혀지면서 실체를 드러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현석은 과거에 무슨 짓을 벌였을까요? 아마도 후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인 남지석을 사고로 위장해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남지석은 크게 다쳐서 7살의 지능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에라도 최악의 악당이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건드렸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에 반해 남현석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고 과거에는 남지석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곧 남연석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죠 지금까지 억지로 젠틀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격적으로 나쁜 악당의 모습을 보일 텐데요 우선적으로 아들 남유진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정겨울과 오세린이 복수를 하려고 할때 남연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겨울과 오세린을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겨울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아버지 남만중도 공격할지도 모르죠 작품 초반에는 주애라의 더러운 짓들을 보고 있고 중반부부터는 이 남현석이 본색을 드러내며 온갖 못된 짓은 다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정겨울과 오세린의 콤비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형인 남지석도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남현석에게 철저하게 복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현석 남유진 주애라가 남지석과 정겨울의 협동작전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지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겨울도 시력을 회복하고 주에라 남현석 남유진이 같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